아우 이 무드 등 정말 분위기 너무 좋다 컬러가 너무 많어 너무 이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 자 어제 운동도 열심히 했으니 한번 이제 몸무게를 한번 재봐야지 마치 나의 몸이 구름 위를 날아가는 느낌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체중계로 쏜 95kg가 나온다 나살좀 빼야겠어 어머 자 여기서 체중계 무게 많이 좀 나가시는 남성분도 올라가도 괜찮나요? 아니, 네, 우리, 나... 우리, 여기 피디님께서 네. 어, 노란색 글자로 되게 잘 보이게. 아, 네오 90kg 넘습니다라고. 예. 아, 예, 예. 해 버리셨어요. 뭐, 정말 고맙네요, 진짜로, 예. 아, 누가 뭐가러나요 네. 아... 예. 네오 그냥 뭐 적당히 나가야 하시면 되는데 90kg 넘어요라고. <웃음> 대놓고 그냥, 예. 파랭이는 뭔가요? 파랭이 어떤 거 혹시 여쭤보시는지? 혹시 저를 파랭이라고. 아, 파랭이는? 아, <웃음> 예. 아. 저는 그냥 90 넘는 파랭이네요. 그렇죠. 그럼 90 넘는 파랭이. 실 애호 아니에요? <웃음> 무섭대요. 작... 여자 친구 한번 놀래켜줄 때 음... 이렇게 한번. 어머. <웃음> 아 여친 있으신 거 맞냐고 지금 질문 들어왔어요. 어 저는 의외로 없습니다. <웃음> 의외로 없대요. 의외로 없어요, 별로 네. 의외 아닌데 본인만의 의외라고 생각하시나봐요. <웃음> 저는 오늘 제품 너무 좋아서 음, 전 여친한테 보냈어요 아, 그쵸? <웃음> 전 여친한테 보냈어요 진짜 왔어요. 안 왔어요. 1시 받으라고요. 1시 일시... 네. 잘하셨습니다. <웃음> 음, 그리고 파랑 진행자분 개그맨이라는데 어, 저는 개그맨 출신이고요. 어, 네. 비밀스럽게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네. 저를 모르실 겁니다. 그렇죠? 어, 비밀스러운 개그맨.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활동했거든요. 어, 비계비계. <웃음> 오늘 라이브 처음. 네, 재밌네 이거 오늘 또 비밀 개그맨 비계와 또 진이진이 비타진이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방송이라는 거 그냥 처음부터 응. 비계 쓰면 별로 감이 없었는데 <웃음> 네. 95kg 나오고 비계 나오니까 그쵸? 좀 가슴이 아픈데 이게 이게 연계가 되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처럼 연계되지 저도 연계가 됐네요 이렇게 왔잖아요 <웃음> 안녕